얼마 전 작은 도시의 카페를 오픈한 해수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학생 손님이 들어오는데 어서오세요 그녀의 이름은 서예진 에스프레소 더블에 차 하나 더 추가해서 주세요 많쓸 텐데 그 딸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는 예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수를 훔쳐보는 예진. 어느 비오는 날 우산도 없이 걷고 있는 예진을 발견한 해수. 혼자 왔어요? 아, 네. 일단 타요. 이렇게 어색한 첫 동행이 시작되고 어김없이 카페에 나온 예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해수를 돕고 있는 예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걸로 착각한 해소 고마워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요 하지만 아... 예진의 장난 장난이에요 오늘 일당 대신 집까지 바래다 주는 해소 그러다 불꽃놀이를 보게 된두 사람 이건 어쩌면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신호일까요? 같이 일해볼래요? 어서오세요 커피는 마시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구려요 보기에도 돈을 적게 들인 티가 팍팍 나는 인테리어 주말에 카페거리 시장 조사나 갈까 싶어 갈래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나서는 두 사람 예진의 결론은 봄이 오기 전에 먼저 카페에 봄을 입히네요. 언니 어때요? 제가 미리 따뜻하게 해놨어요. 퇴근 후 회수의 집에 초대받은 언니, 예진. 언니 머리끈 있어요? 언니 이거 뭐예요? 가족사진. 근데 언니는 없네요? 언니가 찍어준 거예요? 얼른 먹어 네. 졸업사진에는 혜수는 없고 두 오빠만 있었고 혜수가 좀 불편한 오바야. 느낌에 더 이상 물어보지 네, 않는 그렇지. 예진 다음날 카페에는 오, 남자 손님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고 오. 혜수는 좀 상기된 모습입니다 왔어?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 날앉아 커피 마셔 먹는 거는 뭐 좋아하세요? 저다잘 먹어요. 그거 아시는가? 안 증키는 제가 더 큽니다. 이 모습을 본 예진은 어, 예진아, 벌써 가? 다음 날반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예진. 너 진짜 왜 자꾸 나 쳐다봐? 나도 내 소문 때문에 욕하려고. 예진은 친구에게 조언을 아, 듣는데. 사실이... 내가 그래, 나도 너랑 똑같다. 네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나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 빨리 안 뛰나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여자라고 아무나 만나지 마. 우리 그렇게 안 불행해. 어느 날 예진의 엄마가의 술을 찾아오고, 안녕하세요. 예진이 엄마예요. 아르바이트하겠다고 와도, 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내년의 대학 문제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길 바라는 엄마 그래서 이별을 위해 예진과 여행을 온 해수 진짜 맛있어요 언니 저 기분 되게 좋아요 대학은 정했어? 근데 서울로 가겠죠 아마? 그때되면 정들어서 헤어지기 힘들겠다 네 우리 지금이 그때다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볼까? 서혜진 네? 이제 카페 나오지 마 아르바이트생 구했어 지금 도 자르시는 거예요?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번 하자 재미없어요 이거 헤어지고 싶은 사람과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둘이 같은 시간에 헤어지는 건 아니었다 헤어짐을 부정하는 예진 이것을 어떻게 하든 밀어내려는 해수 아, 너무 힘들어 예진아 나 언니 좋아해요 <웃음>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계절과 계절 사이였습니다.